예, 안녕하세요. 여, 수박이요. 오늘 먹고 남은 껍질로 뭐, 저기 그 장아찌를 좀 해볼 거예요. 음, 수박 좋다. 음. 예, 수박을 이제 먹기 좋게 이렇게 딱 잘라놓고 이 껍질은 이게 대부분 버리잖아요. 근데 이 껍질로 그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거 껍질을 이렇게 다 벗겼어요. 여기 안에 빨간 거는 조금 긁어줘야 돼. 이 정도로 잘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장아찌를 담아도 되는데 이거 말리니까 더 훨씬 더어 맛있고 아삭아삭하니 식감이 좋아서 이렇게 좀 말릴 거예요. 수박을 이렇게 이제 다 껍질 벗겼어요. 다 이렇게 썰었어요. 근데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어 그러네요. 이제 썰다 보니까 그 상추 때 말리는 거는 궁채라고 이름을 그렸는데 이것도 수박궁채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온도는 한 59에서 60정도 놓으면 잘 말라 아 수박이 요 이렇게 다말라서 껍질이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가 좀 불려야 돼좀 물에다 이렇게 불려 놓고 먼저 메리치 육수를 좀 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리치를좀 약간 볶은 다음에 비린내 나니까 그냥 하면 이렇게 살짝 볶아졌으면 물을 붓고 다시마, 생강 조금, 그다음에 양파 아 4분의 1, 사과 조그만 거 반쪽, 파한개 두고 15분 끓였어. 여기다 또 간장을 끓여야 되니까 여기다 쏟아야 돼 간장하고 육수하고 일대일로 간장 200ml 육수도 200ml 식초는 너무 많이 넣으면 시니까 한컵정도 일반 식초요 또 약간 이게 달짝지긴 해야 되니까 신하다가 넣어주면은 요 이게 더 아작아작하니 더 이렇게 에, 맛있어요 조금 넣어주고 이제 이게 육수를 먼저 낸 이유는 간장하고 물하고 섞어서 끓이다가 이제 멸치 넣으면 되는데 너무 간장을 오래 끓이면 집에서 냄새 나니까 육수 먼저 내가지고 이게 간장하고 섞어서 한 번은 이제 르르 끓여서 하면 돼요. 소주도 한컵 넣어주고. 끓였으니까 끄고. 이거 이제 식혀서 이게 수박 하나, 큰 수박 하나 말린 거예요. 이거밖에 안 돼요. 수박 하나 말린 게. <웃음> 좀 잠기라고 이걸로 넣어주고, 좀 눌러줘야지. 요렇게, 이렇게 담은 게, 예, 이거 먼저 담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. 조금 더 맛있게 먹으려면 은 어, 참기름하고 깨소금 좀 넣어서 조물조물 해가지고 먹으면 훨씬 더 맛이 좋아요. 참기름 이장아찌는 두고두고 오래 놓고 먹을수록 더 깊은 맛이 나요.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수박껍질은, 어? 절대 버리지 마세요.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쓰레기도 줄이고, 얼마나 좋아요. 이게, 예, 이제, 먹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풀에 많이 담아놓고 먹으면은, 자주 담으기 귀찮으니까, 훨씬 더 좋겠죠?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. 얼마나 아작아작 하는지. 너무 맛있어 음. 음. 이게 밑반찬 최고예요 최고 내가 해보니까 나도 여제껏 수박 껍질을 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박 껍질 절대 저는 안 버릴 겁니다 여러분도 버리지 말고 꼭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